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유급휴일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이란 말은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근로 여부에 따른 급여 계산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다 한다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루 일당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합산한 하루 일당의 150%를 추가 지급해 줘야 합니다. 이번엔 일용직 근로자를 살펴보면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받게 되는 일당 100%와 휴일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합산한 일당의 250%를 추가 지급해 줘야 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이전 및 이후에 근로가 있어서 연속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날 이전 또는 이후에 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연속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거나 아니면 공휴일 등과 같이 겹쳤을 때는 중복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하나의 휴일로만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칙규정도 살펴보면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